어, 오늘 커플티네? 오늘 어, 커플티네. <웃음> 그래서 오늘 뭐할 거야? 나 오랜만에 왔으니까. 응. 음. 가보지 못하, 너. 뭐 토박이들만 가는 그런. <웃음> 신발. 신발 <웃음> 와. <웃음> 한번더 사봐. 자, 지금 우리 완전 관종이야, 관종이 어, 진짜 이거 엄청 유명한가 보다. 짠. <웃음> 아니, 이 오빠가, 어. 만나서 밥 먹이려고 했더만 이미 먹고 왔다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이 지금 다 틀어지게 생겼네 죄송합니다 아 미치겠네 어떡하냐 <웃음> 여기가 차이나타운뿐만이 아니라 절로 넘어가면 텍사스 거리 텍사스? 아 텍사스. 갑자기 미국이 나와? 네 여는 그런 곳이아 그래? <웃음> 새롭구만 어 이건 뭐냐 이거는? 케밥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세계 음식만 아 어. 러시아 음식도 있고 아어 그러네 여기 슈베키스 음 마 러시아 만두예요 아 러시아 만두 진짜 맛있어요 러시아 분들이세요? 우즈베키스탄 아 어. 우즈베키스탄 아 같이 만들어요? 아 비슷해요?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음식이? 아좀 어. 있다 꼭 먹으러 올게요 일단 네. 근데 사람이 없어서 좋다 일단 인천 차이나타운은 사람 진짜 많거든. 왜? 왜? 왜? <웃음> 아, 왜, 왜 <웃음> 그걸 <미안하겠다. 웃음> 그걸 <그럼> 내가 알아? <웃음> 아, 내가 정, <웃음> 내가 정답을 알고 있나 그거를? <웃음> 아, 저긴 뭔데 저렇게 줄이 길어? 아, 저기가 신발원이라고. 아, 신 뭐라고? 신발원. <웃음> 욕하는 줄 알았네. <웃음> 신발. 신발원. <웃음> 어, 신발원이라고. 어, 신발원이라고. 만도 유명한데. 신위원 어, 신발원. 아 역시 중국 하시니까 이거. 4시 10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고 있어 원래는 더 길어 야 진짜 이거 엄청 유명한가 보다 맞아 어, 오 우린 여기 좀 있다 오나요? 네 당연하죠 오케이 <목소리> 어딘가요? 여기야? 방충산 봐봐, 저기 올드보이 촬영 중 어디?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 <목소리> 여깄네 여기 <오. 목소리> 있어 이게 그 올드만두에서 먹은 그 만두 올드만두가 아니라 <웃음> <웃음> 올드보이지 올드만두야 <웃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는 한국에서는 나 가지 요리를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식 가지 요리를 가지 자체를 싫어해 근데 내가 중국 가가 지고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유학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똑같이 말을 해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맛은 어떨지 사장님 맛보지? 한번더사봐야 한 그게 찐이네 찐이다 이거 음. 찮아 달달하게 맛있네 그냥 <웃음> 아니. 나는 만두를 음. <웃음> 맛있는 야. 소스가 맛있어 이거 저거 음. 겁나 맛있네 여러분 올드보에서 먹었던 만두 한잔 써봐. 음. 만두는 그냥 그래 맛보기로 시키기 잘했어. 솔직해야 된다고. 자, 음. 그러면 멘보샤. 바삭하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겉바속촉 먹못싶어 어때? 솔직히 김민식이 이걸 빡 샀는지 알겠는가? 갑시다 아. <웃음> 저 어디서 먹을까? 그냥 여기 자리 잡고 괜찮네 중국 느낌 제대로 나네 이거. 자 만두의 모습이 어떨지. 예. 야... 예... 야... 예... 아... 와... <웃음> 그 정도야? <웃음> 새우, <웃음> 아... 새우, 새우 만두. 새우. 새우 만두. 영롱한가? 너무 예쁜 와! 아, 잡사봐. 어. 지금 우리 완전 관종이야관종이이 어, 응, 정도면 관종이야 진짜. 완전 중국 스타일로. 아, 근데 냄새 확실히 좋아. 신발 그 안네 신발 원 신발 원의 세음 도장음 맛있어 달라 아까 그집만들랑 달라 육즙 미쳤다 이거 육즙 육즙 육즙 육즙, 아, 육즙. 다 놓친다 이거 우리 유튜버들이 이렇게 힘들게 먹고 있습니다. 저 모양새 봐봐 요 모양새. <웃음> 아유. 이거 봤고 어디로 가? 열로 가? 어, 그냥, 그냥. 여기 뭐가 있어? 여기는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 혼자 오면. 여기 뒤에 뭐가 있다고? 아 요거 요거야? 어. 뭔 종류가 되게 많다 어. 전통주도 있네 못 마시면 그냥 주스도 있어 아이 그건 아니지 또 아무래도 이런데 와서 주스 마시는 건좀 아니지 안주와 어울리는 센숲 네 저요. 아무거나 내 네, 배에 네, 주세요알았어오그 오, 오, 정도야? 먹어서 주십시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먹기 힘들다 그렇지하하하 <웃음> 어쩌셨다 아니. 아 유튜버 인생이란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이거 <웃음> 이거 몇 도래? 모르지? 어 모르겠다 <웃음>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졌으니까 그니까 혹시 이거 몇 도예요? 40도요? 와 <웃음> 40도, <좋아? 웃음> 40도 40도 좋아? 40도 괜찮다 어 대단하다 40도 40도, 40도. 40도, 40도. 귀엽네 짠음 <웃음> <쟨? 웃음> 음. 어, 근데 진짜 이건 괜찮다 괜찮아. 나 살면서 술이 맛있다고 생각한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아 어, 진짜? <웃음> 어. 어. 네, 그래 해서 자시면 됩니다 말. 음 맛있다 조합이 되게 좋다 근데 치즈 자체가 맛있는데? 우리 거의 지금 식충이 수준이야 <웃음> 하루 종일 먹고 있어 지금 장면밖에안 아, 나오겠어 어, 이런, 덕분이지, 이런. 덕분이야 네. 너도 무슨 이상한 어, 인스타 그런 데나 가겠지 맞아, 인스타는 인스타 맨날 그렇지. 어, 인스타 맛집 가면 실망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부산 와가지고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가본 데를 가본 거 같아 뭐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여기 남포동도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이런 음. 숨겨져 있는 와인바 이런 데도 처음 와보고 음. 아, 덕분에 잘 놀다 갑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아 유튜브 홍보 한번 해야지 연사TV <웃음>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해주시고 부산 음. 1일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